Hey, r o 초가 oh So getti ora k a n g n o n j o m p t 반성은 다음주에 풀로 다 녹음해 드릴게요 일단 네. 배우셔야 됩니다 아, 네. 그러면은 배워보시겠어요? 성주부리를 저기 한 번씩 따라서 쭉 해보신 다음에 이 쏙대머리 진도 나가야 되니까. 필요하십니까. 아니요. 여기 장단 따라서 치실 보시고 뭐 싶으시면 치세요. 자신 안 쓰면 안 되니까 지금 치. 그러니까 배우는 거니까지 그니. 춘풍이 날 살려구나 이리와 와중... 춘 재미 자... 자... 자... 원상도 아 소자 아는 겁니까? 예, 예. 번은 거꾸로 대환력만하시고 앞에 예. 대라 만수는 안커요. 예. 아, 그렇게 아니, 그렇게도 합니다. 예. 한대간의 예. 한 대간의 공대 성주는 무슨 뜻이에요? 한대간니의 공대 성주를 보니까요, 그저기 봐야한 집에서 같이 나눠서 사는 같이 기틀을 사는 성주 것 같아요. 한 집을 음. 그두 그 성주가 기들여 있는 것 같아요 한 대간의 고무색 성주 첩이 있나? <웃음> <웃음> 뭐 아니요 그거를 <웃음> 그때로서 찾아서 뭐 그런 거 같죠? 네 찾을 하고 성주가 네. 왜 이렇게 있는 거야? <웃음> 성주 많죠? 많죠 성주. <웃음> 성주는 귀신 얘기하는데 글쎄요. 네? 성주 보신다고 성주 신이라고 하니까. 성주 예, 신그죠그 같아요. 같아요. 주 신. 성주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성주상 이렇게 예, 성주상 있잖아요. 예. 한쪽 쪽에다가 성주상에다가 조그맣게 제사 보시면 그렇게 저기 고 제사를 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러나. 이게 성주가 왜 이렇게 많은 건데? 음, 많죠. 한 집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? 어떻게? 초전성주 있고 이년성주 다 다르고 다 다르다고 하납니까? 그리고 옛날에는 뭐 이사 자주 안 다녔지만 또 이사도 가야 되고 뭐뭐 뭐 하고 집도 새로 짓고 이렇게 가. 자꾸 성조하시는 집은 이거 부 부자 집이에요. 맞아요. 집을 부잣 집도 부부부 옛날에는 집을, 집을 크게 집을 갖고 가잖아요. 집을 여러 채 갖고 집을 크게 자꾸 확장하는 게 부자였으니까요. 오 분만 쇼파 시어요